미스 l 갤럭시 무걸이 온잡이 나고 있어 착각한 날일진티 우리 겉에 탱하고 있어 게인을 더 높아 봐 똑바로 할걸아 <뽀> <뽀> <뽀> <뽀> 아, 아, 아, 아, 아, 이건 아기 모양의 노래 야 The Galaxy, 무거리 혼잡이 나고 있어. 착각은 날지 누루 리가 지탱하고 있어. 게인을더 높여봐. 똑바랄걸. <웃음> 아아아아아아 이건 알게 모양의 노래. 야 여기 <목소리> 어어 <목소리> <목소리> Hey, Mr. Galaxy 이이 나고 있어 착각은 <목소리> 말리지 널 우리가 팅하고 있어 g a 을더높여봐 폭발할 걸 봐! <목소리> 사노래리 아 yeah Hey, Mr. Galaxy 보고리 온잡이 나고 있어 착각은 말리지 우리 위가 지탱하고 있어 g a 을더 높여봐 폭발할 것 봐! 내 모양의 노래야 아, 아, 리 네. 네. 네. 네. Hey, Mr. Galaxy 리 혼잡이 나고 있어 착각은 말리지 너를 위가 집중하고 있어 g 인을더높여봐 폭발할 것 봐! 오. 아아 아아 아아 아, 아아 아아 아, 아, 아, 아 이건 알게 모양의 노래 Hey Mr. Galaxy 무골이 운접다고 해서 착각은 말레지널위 거짓을 탱하고 있어 게인을더 높여봐 똑바로 할걸봐 양의 노래야 아, 잘랐어! 어디잘어 Hey Mr. Galaxy 목우리 운접이 나고 있어 착각은 말리지 늘 우리가 지탱하고 있어 g a 을더 높여봐 폭발할 것 봐! 오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건알게 모양의 노래야. 어디 갔어 어디 갔 Hey, Mr. Galaxy, 무고리 운잡이나고 있어 착각은 날린지노루위거 지팅하고 있어 개인을 더 높여봐 폭발할 걸 봐! 와! 어 아, 아, 아, 아 이건 알게 모양의 노래야 어디 아 어어디잘어 The Galaxy, 무리 혼자 빛나고 있어. 착각은 말린 지, 도루리거질생가하고 있어. 게인을더 높여봐, 폭발할걸. 봐 아. 이건 날개 모양의 노래야. 라 Hey Mr.Galaxy 목우리 혼자이 나고 있어 착각은 말리지 너 우리 가 집중하고 있어 g 인을더높여봐 폭발할 걸 봐! <웃음> 강의 노래야